짠, 너네 맞아. 아휴. 운동 갔다 왔는데 컬리에서 시킨 게 배달이 됐더라고요. 여긴 작업실이니까 막 거창한 음식을 해 먹진 않을 거고 간단한 음식들을 시켜 봤는데 우선 제가 좋아하는 아부 아몬드 브리즈 이렇게 다섯 개 시켰고요. 그리고 이 포도씨유는 그냥 간단한 요리를 해먹어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좀 작은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방울토마토인데 제가 이거랑 요 브라타 치즈 같이 시켰거든요. 이거 좀 있다가 딱 해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 해바당 갈비만두 이게 맛있대서 요것도 하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이건 브라타가 엄청 조만한 이거 하나는 적을 것 같고 두 개? 여기에 그리고 이거는 전에 구매했던 카나멜라 소금이랑 후추인데 그다음에 후추 이거는 작은 트러플 오일 요거를 위에다가 좀 듬뿍 뿌려줄게요. 좀 많이 뿌려야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엄청 간단한데 보기에도 예쁘고 그리고 진짜 맛있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저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을게요. 아직 여기에 칼을 안 뒀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크로 대충 원래 여기에 바질 같은 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같이, 소금, 올리브랑. 음! 맛이 없,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음! 이럴 땐, 셀링 선셋. 딱! 한편 보면 좋은. <웃음> 이게 35분짜리라서 너무 길지도 않고, 이렇게 딱밥 먹을 때, 너무 집중하면서 안 봐도 되는 그런 간단한 어 미드라고 해야 되나? 다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라서 저는 그래서 뭐 먹을 때 이거 잘 봐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로션을 바르려다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바이레도의 로즈 오브 도맨스랜드 라는 제가 향수로도 쓰고 있는 어, 그런 향인데 요거 제가 옛날에 설명하기를 얘는 따뜻하고 상큼한 장미 향 보단 겨울에 음, 척박한 땅에서 자랄 것 같은 그런 추운 느낌의 장미라고도 할까? 그런 살짝 시크한 향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린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건데 어, 로션으로 썼을 때 너무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즘에 쓰면 아주 아주 좋은 향이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귀엽게 나온다. 봉동 그, 뭐야, 이거랑 설탕이 한 몸이 될 때까지. 어, 약간 막패스드 크림인 것 같은데. 뭔데? 새들로. 오! 새벽에 어. 아, 있어? 이 응. 먹자. 엉덩. 음. 아, 벌써 맛있어 보여. 응. 이렇게 해서 이걸 다넣는 거야? 응. 거대한 뭉탱이를 만드는 <웃음> 느낌이야. 어, <웃음> <맞아. 웃음> 좀 돼가는데? 그치? 오오 아, 이렇게 펴서? 응. 오호. 음. 어, 맛있겠다. 근데 안보내려고 음. 아, 근데 어떻게 알기로 했어, 그럼? 아 알차게 한, 나쁜, 음, 알차게 하는 느응이 나쁘네. 그냥 안 보여, 언니. 괜찮아? 네. 요 정도? 응.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크기가? 응. 어. 네. 음, 나 지금 장인의 정신으로 한당한다 맞아, 맞아. 응, 응. 동동아, 밥다 먹었어? 나 양말 씻고 어. 와. 내 양말이잖아. 동동 내 양말. 내 아, 양말. 아, 네. 내 양말. 얘는 아, 네. <웃음> 약간 발그레한 소녀 느낌 가자. 발그이한너손 너무 뭐? 너손 개더. 혹시 이거 좀잘 만든 것 같아 90도로 일단 7분에서 10분 정도 일단 해보고 그래가지고 잘안안 안, 거품이 안나아 맞아 맞아 어. 너네 맛있어 어, 귀여웠어 방금 <웃음> 그... 오와 어때? 기고 미쳤다. 나 잭슨에서 하와이안 처음 먹어봐. 열수 있어? 이거 예쁘니까 이거 얼마나 된 달팽이야? 한8 개월. 8 개월? 응. 나머지 아기들은 한두달 됐나 태어난지? 아기들이 요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완전 떡떡해. 좀 들어고요. 응. 응! 음. 음. 좀더해요 너무 어 음. 완전 그러니까. 노란, 노란, 노란, 진짜. 진짜. 진짜. 여기 기포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밀대로 밀면서 아무튼 이 애플 워치를 잘 사용을 해서 삶의 질을 한번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장만한 뉴 파자마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포엘이라고 적혀있는 이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소품샵에서 구매한 위아래 파자마 세트입니다. 작업실에 둘 나무를 보러 왔는데요. 이파리가 너무 크고 이런 애들 말고 좀막 이렇게 너무 큰 애들 말고 아예 이렇게 좀 이파리가 작고 여리여리한 어 그런 애들을 줄려 아무래도 작업실이 작다 보니까 너무 큰 나무는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수양이 조금 특이하면 예쁠 것 같거든요 막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도 좀 특이하긴 하다 얘는... 집에 가서 얘네를 살짝 이거 작업실에 가서 두려고요. <웃음> 대충 이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어 제가 룸투어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폼폼도 조금 오래가는 생활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나오는 길에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어 조금 있다가상아를 만나기로 했는데 상하랑 같이 고기 먹고 음..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하고 막 비도 오래서 돼지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2차는 제 작업실에서.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언박싱 두 개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네이밍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건 블러셔랑 컨투어 브러시가 하나 있고 오, 뭐야 블러셔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베이글이라는 색상이고, 하나는 홀드라는 색상.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조금 더핑크기가 돌고 홀드. 그냥 이게 베이글. 진짜 딱 베이글 색상인데? 아 이거 약간 옆에 광대에다가 바르면 진짜 예쁘겠다. 이거는 왠지 화장품이 아닌 느낌인데? 화장품이구나? 아 이건 디어달리아? 디어달리아 제품이고요. 디어달리아는 진짜 항상 요 대리석 모양의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선물이 올 때마다 기분 좋게 뜯어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아 헉, 홀리데이 키트가 벌써 나오나 봐. 너무 예쁘다. 이번에는 홀리데이 프리즘 립 스파클. 아,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요 작은 문안에부터 보면 은반딱반딱하게 홀리데이 느낌이 왕창 나죠. 아 이거는 손거울이래요. 이거 딱 휴대해서 갖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이제 여기에 립스틱이랑 립밤이 들어가 있는 박스 같아요. 짜란. 이렇게 립스틱 두 개랑 오픈하면 요 빤딱빤딱 거리는... 우와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아 이게 립밤...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보면은 엄청 반짝반짝거리면서 살짝의 분홍빛이 약간 올라올 것 같은 그런 틴트 립밤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살짝의 분홍빛과 펄땡이들이 많은 그런 컬러예요. 다음에 얘는 완전 생레드인데 겉에는 이렇게 스파클이 살짝 들어가 있고 이거는 코랄 누드. 그래서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땐이 리필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빼서 요 안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소한 언박싱 끝! 상아랑 만나서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왠지 그녀가 나를 위한 꽃을 사온 것 같다. 와, 진짜 꽃병 있는 거 신의 한수다. 이렇게다가 이거 물을 먼저 담아. 딱 맞아, 딱 맞아. 잠깐만. 크. 저희가 지금 그 뭐지 이름이 뭐였지? 테스트 이름이 연애 고자 테스트. 연애 고자, 테스트. <웃음> 연애 고자, 테스트. 연애 고자 테스트. <웃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같이 만났으니까 브이로그 찍어놓고 웃지 마시면서. 각기안 보이는 지독한 짝사랑적인 친구가 <웃음> <누가 웃음> 고민을 얘기할 때 당신의 반응은? 누가 봐도 안 된다. 누가 봐도 안 된다? 어, 그런 짝사랑이라는 거야. 하나, 둘, 셋! 2! 음, 어. 오케이. <웃음> 썸남 여가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라고 할때 당신은? 아, 나는 이번 2번. 나도 이번이야 응. 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내 모습은? 나도 했어. 하나, 둘, 셋! 3번! 4? 4? 어. 오오오오오 아니, <웃음> 어? 어? 말하는 타입이야. 어, 나, 나 있잖아. 난좀 설레발 쳐가지고. <웃음> 다 아, 나 떠벌려, 나랑. 나. 붙인, 나 꽂힌 사람 있다고? 썸남녀가? <웃음> 어. 나의 네. 식사 제안을 거절했을 때. 아난 어, 약간 반반인데, 이거? 나도. 나 말하는 거는 괜찮아. 다음에 기회 되 보자라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더 갈지 말지 고민할 거야. 그니까. 난 일단 이번 나도 2번. 집에 있던 당신 애인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 나 지금 출근 있는데 얘네가 너 보고싶다 올래? 하나 둘 셋, 1번 2번 친구에게 재밌는 얘기 들었다 애인에게 그럴 때 나는? 나는 정했어 2번 어난 1번 나 미주 알고좋아했었한 <웃음> 번쯤은 꿈꿔보냐 난둘다 난 좋은데? 한 번쯤은 꿈꿔보는 거그지나 2번 난 1번 너 <웃음> 우선 파멸을 <판혈을> 싫어해 <웃음> 나안 해봤으니까 안 공감. 해봤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나만의 비대비데이 아, 확인법? 아 어, 뭐야 3번 뭐야 매일 마음속 시계가 돌아가고 <웃음> <웃음> 나일 <1번>. 나도 1번 <웃음> 연인과 커플 사주를 보러 간 당신 결과가 영 좋지 않던 시 반응은 약간 <웃음> <1번> 난3번아 <웃음> <웃음> <아유>, 이거 구질구질해? <웃음>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이걸 목매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럼 따로 봐볼래? <웃음>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릴 때 나는 첫사랑? 나도 진짜 잘 기억이 안나 다음 중 내가 꿈꾼는 럽스타그램 유형은? 입어. 나도 2번 나도 이번 응. 나도 응. 응. 응. 은근히 티행된느 어, 어, 어. 대놓고도 어. 좀. 소개팅에 나온 상대가 이등급보다 훨씬 내 스타일이다 이때 드는 생각은? 당연난 1번이거든 나도 <웃음> 난 일단 설레 보고 봐 나도 나도 나도 <웃음> 일단 상상하고 봐내 <웃음> 핸드폰 속 연인 사진 관리 나는 1번. 나도 1번. 예민한 사춘기 <웃음> 보자.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 돼. 됐어 나 갈게. 아나왜 맨날 이딴 거야. 거야? 사랑이란 무엇일까. 뭐 사색의 <웃음> 장면 중2병 보자. <웃음>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음 보내는 거야. 음 어? 근데 너 약간 좀 생각 많잖아. 어, 그렇긴 하지. 아나 너무 처음부터 별로야. <웃음> 세상이 나니거 네 같지? <웃음> 이제 곧 우주도 다니 네 거야. 세상 나잘난 맛에 사는 편이에요. <웃음> 엄청 비싸대. 어? 아, 가격이 적혀있나안 적혀있어. 근데 양도 너무 조금 들어왔어 뭐. 어. 어쨌든 만원 넘는 잖자 냄새는 좀 찐이야. 어우! 찬나, 아제지 야, 거의 지금 트러플 이미 어. 시켰는데? 나도 나도. <웃음> 나 이제 트러플 을 이미 시킨 줄. 그러니까. 뭐 비싸보이게 생기긴 그치? 했다. 그치. 음~! <웃음> 맛있다, 이거. 아, 맛있다. 음. 음, 좀맛있데이건야 <웃음> 감자칩 주제에 뭐? <웃음> 깊은 맛이 나? <웃음> 진짜. 되게 맛있다 이건. 아씨, 먹어볼까? 어, 먹어보자. 잘라봐. 어. 어때? 나쁘지 어, 않지? 어, 어, 잘 잘랐다.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음. 그 약간 일하다가 중간한 세네시쯤 먹으면 딱인 간식, 그렇 나와보시지. 하다이어내서 부었어 들어가지마 일로와 좋은 말할때 일로와봐 응? 좋은 말할때 일로 냉큼